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1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어, 오늘부터는 그동안 이렇게 그 손으로만 매일매일 필사했던 좋은 글들과 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일을 하면서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적은 것들을 어,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할거고요 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대 두 어깨가 처져 있을 때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옅은 미소만 보내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픈 마음 달래지 못하고 있을 때 살며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등만 토닥여 주어도 바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참 마음 편한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마음이 풍경마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보여주어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밀의 문을 열어놓음으로 해서 더 답답해하지 않을 참 마음 편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참 마음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시원 생각한 중 중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월 23일 목요일 먼저 이렇게 좋은 글을 필사를 한번 해봤고요. 어, 제목은 음.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뭐 읽어보겠습니다. 사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낸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직장 바꾼다고 해결이 안되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음이라. 내가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이 있고 내 행복이 있다. 기왕이면 불평 대신에 감사를 부정 대신에 긍정을 절망 대신에 희망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오늘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이렇게 제가 필사를 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웃음 청고 행복해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정하,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중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1월 26일 일요일에 또, 이렇게 좋은 글 필사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긍정 에너지를 위하여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마음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며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니 부정적인 일들은 모두 모두 지우는 게 좋습니다.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는 일이 언제나 즐겁습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 가까워지며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며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지는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또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28일 화요일 어, 이렇게 필사한 거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이 적은 사람 침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가 간다.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말수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어보이고 싶어진다. 안으로 말이 여물도록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쏟아내고 마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불쑥 말해버리면 안에서 여무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매는 비어있다. 우리 안녕하세요. 해피니스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제가 이렇게 필사한 좋은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 시간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고, 미래도 상념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제 한번 식사나 같이 합시다.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라는 시간이 있는가요? 오늘부터 당장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써서 삶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세요. 지금의 참뜻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당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 분명해집니다. 박인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어, 오늘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이렇게 제가 필사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름답게 늙는 지혜 아르테미스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헛뜯지 말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글 필사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020년 2월 1일 제목은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랄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큰 복음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더우드의 기도 낙서장 중에서